안녕하세요 골프피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시카 코다의 결혼 소식과 스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 코다는 1993년생으로 2011년에 LPGA에 입회했습니다. 2011년 LPGA 투어 피오 실크 챔피언십에서 3위를 기록했었고요. 을 2021년 LPGA 투어 휴젤 에어 프레미아 LA 오픈에서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LPGA 투어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을 기록하며 6승을 통산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LPGA 투어 혼다 타일랜드에서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는 LPGA 투어 사임다비 말레시아에서 우승을 기록했고요. 2014년에는 LPGA 투어 에어버스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LPGA 투어 피오 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고요. 2011년에 LPGA 투어에 입문했던 제시카 코다인데요. 다음해인 2012년 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 여자 오픈에서 첫 승을 거두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시카 코다의 결혼 소식을 동생인 넬리 코다가 전했는데요. SNS를 통해서 언니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제시카 코다는 8년 연애한 골프선수 출신의 사업가 조니 델프레트와 결혼을 했는데요. 많은 골프 선수들이 축하객으로 참여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시카 코다와 델프레트는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펠리칸 골프클럽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2012년부터 LPGA 투어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제시카 코다는 LPGA 투어 통산 6승 중에서 지난해에는 바로 결혼 장소이기도 한 플로리다의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한 바도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요 제시카 코다의 동생인 넬리 코다는 물론 테니스 선수인 세바스찬 코다가 함께 했고요. 또 동료 골프들도 스타로서 자리를 빛내주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골프 선수 소피아 포포프, 메간 캉, 오스틴 언스트 그리고 앨리슨 리 일곱 명의 골프 여자 선수들이 들러리로 나섰습니다. LPC의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 외에도 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남자 프로골프 선수들의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패트릭 켄틀레이, 리키 파울러, 저스틴 토마스 등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들 커플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스타들이 자리를 했고요. 델프레트는 미국 프로골프 이브 투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고요.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시카 코다의 커플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시카 코다의 스윙을 보시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 보실까요? 쿠샷 쿠샷 쿠샷 쿠샷 쿠샷 쿠샷 쿠샷 쿠샷 쿠샷 굿샷 굿샷 굿샷 굿샷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겠습니다. 제시카의 백스윙 임팩트 피니 s 천천히 한번 다시 감상하실까요? o 하체를 단단히 잡고 Y자 팔의 모양을 고정하면서 시선은 그대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스웨이 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하체를 단단히 잡고 왼쪽 다리 쪽으로 중심축을 잘 잡아주면서 끌고 내려와서 임팩트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슬로우 모션입니다. 백, 팩샷 백스윙, 탑, 다운스윙 임팩트 피니쉬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적당한 각도로 곱혀 서고요. 백스윙 할때 각도가 바르게 올려지고 있습니다. 큰 키의 장점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악크를 크게 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운스윙 끌고 내려오면서 오른쪽 눈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들어옵니다. 굿샷!